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나라의 라이브! 오늘도 시작합니다! 어잉어잉 <웃음> 오늘 1부에서는요! 어,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이제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셨던 텔라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공식 계정에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송이 생일이었죠? 그래서 송이 생일이라 그런지 송이 팬아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와. 머리 긴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그림판으로 아까 그리셨다고 거기 써 있는데 헉?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그림판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나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하, 그리고 우와, 뭔가 우수에 찬동빛 헤라를 그려주셨군요. 헤라의 연보라색 예쁜 머리카락이 잘 표현돼서 진짜 공주. 잘 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나라도 뭔가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데 잘 때도 너무 예쁘죠? 우리 마카롱 그리고 나라의 모습 음! 반팔교복와이 버전도 예쁜데요? 나라 지금은 세일랑 나이지만이 버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시아랑 사진 찍어도 돼? 나고 해서 시아가 못내기 있는 척 이렇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라랑 시아의 사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역시나 송이 생일! 야, 귀여워. 와, 역시 공돌이 케이크예요. 공돌이 케이크! 이렇게 투샷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잘 그리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그리지 카와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군요! 우리 큐리가 카와이! 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사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우와! 이건 최근에 그린 것 같은데요? 세일러나라! 어, 우와 나라도 예쁘고 싶다 특히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화장을 한것 같은 느낌이면서 눈동자이 이렇게 색이 그라데이션 같이 되면서 우와 진짜 예쁘다 나라도 뭔가 저런 색깔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슝슝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그림들을 언제나는 그려보있 한화트들을 이렇게 발표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화트를 보고요